안녕하세요 노년동 장사꾼 채널 기획 편집팀이 주관하는 꼭알 필요는 없는 자팍지식 코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1년 창업 트렌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창업을 준비하거나 매장을 운영하느라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시는 자영업자분들께 티클만큼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준비한 가벼운 내용이니 이런 게 있구나 보고 넘어가셔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 빌어먹을 놈의 코로나는 대체 언제 끝이 날까요? 날도 더워지는데 가만히 있기만 해도 마스크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힙니다. 코로나는 장사는 물론이거니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국민들의 피로감을 높이고 있죠. 덕분에 2020년은 청년들에겐 취업길이 막히는 상황, 기업들은 매출 감소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구조조정, 그로 인해 실직자는 대량으로 증가, 배업자는 역대 최고인 140만명을 기록하는 절망적인 한 해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1년이 넘게 지난 최근 드디어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는 소식이죠. 정부는 11월쯤엔 접종률 70%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OECD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 지표가 코로나 이전보다 좋다고 하는데요. 다만 소비 지표만 하락했죠. 소비 지표를 대표할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인가요? 바로 자영업.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흘린 피 눈물과 희생이 그만큼 컸음을 증명하는 수치죠. 어찌됐든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이제서야 국민들의 경제 및 소비 활동이 활발해질 거라는 희망적인 기대를 품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하반기쯤엔 창업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자영업자들에게도 이제 곧 정상적으로 장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희망적인 상황으로 흘러가는 듯합니다. 세계 경제 포럼 회장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적응하거나 죽거나 코로나가 종식되면 어쨌든 간에 경제 회복기는 올 수밖에 없고 변화된 환경에 적응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뜻이겠죠? 매 상황 현실에 적응하고 진화를 거쳐 현재 에 있는 인류에겐 어울리는 멘트네요.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의 트렌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기 회복은 K자형 양극화를 보이겠지만 업종별로도 다를 것이다. K자형 경기회복이란 고학력, 고소득 노동자는 경제침체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반면 저학력, 저소득, 노동자의 여건 악화는 심화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서도 업종별로 여러 형태로 분류되지만 자영업자들이 제일 많이 속해 있는 곳이 바로 W형 그룹이죠. 대중교통, 식당, 카페, 술집, 극장, 백화점 등 대면성과 거리두기에 민감하다는 업종 특성 때문에 회복과 불황을 반복하는 형태입니다 이미 여러 번 바닥을 경험한 자영업자이기에 백신 접종을 기점으로 회복기를 가질 것이며 보복 소비에 맞물려 꾸준한 회복세가 있을 거라 행복 회로를 돌려도 될것 같네요 <목소리> 언택트 트렌드는 대면과 비대면 혼합의 황금비율을 찾아갈 것이다 따로 부가 설명이 필요할까요? 최근 들어 언택트 트렌드는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피부로 느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소비자들은 안정적인 브랜드와 상생을 노력하는 기업으로 옮겨갈 것이다. ESG 경영기업의 가치가 높아진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어로 일종의 경영철학으로서 여기에서 깊이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고요. 대표적 국내 기업을 보자면 당근마켓, 카카오, 네이버, 우아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주된 트렌드가 어떤 것일지 예상되시죠? 트렌드라에서 막뭐 대단히 새롭고 거창하고 획기적인 무언가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들이죠. 다만 코로나로 인해 불과 1년 사이의 언택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불필요한 대면 공간을 줄이고 재활용, 소규모 창업을 지향해야 하며 배달과 플랫폼을 통한 스마트 스토어 중심의 경영 방식이 트렌드가 될 것이라는 점이 요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들 중에서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트렌드는 역시나 배달일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변화하는 소비행태에 따라 배달은 이제 자영업자들에겐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1 창업 트렌드에서 발췌한 배민 관련 내용인데 창업 혹은 자영업자분들이 배달 관련해서 알아도 나쁘지 않을 듯하여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남역과 신림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배달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의 한식 울트라콜 깃발수가 1천여 개에 육박하며 이마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80에서 150개 사이로 있는 지역이 초보자가 배달 장사하기 좋은 상권이라고 하는데 그의 10배 가까운 치열한 경쟁이 있는 지역이란 이야기죠. 초보 창업자들은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는 지역이죠 배민 13개의 카테고리 중 한식 카테고리 매장수가 가장 많고 치열하며 그 다음이 치킨, 피자 등의 패스트푸드, 양식, 카페, 디저트 순이라고 하네요 회, 일식, 중식도 의외로 경쟁이 낮다고 합니다 배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회수와 구매 전환율이며 조회수는 깃발, 썸네일 매장명에 영향을 받고 구매 전환율은 리뷰, 가격, 배달료, 최소 주문 단가 등으로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은 배달은 필수적이며 가장 좋은 배달 브랜드는 구매 전환율이 높은 브랜드임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이야기죠. 창업하실 때 모르는 것보단 알고 계시면 그래도 티끌만큼이라도 업종 및 지역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배달의 중요성과 함께 주목받는 것이 바로 공유주방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 처음 나온 사업 모델로서 해외에선 이미 유망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죠 공유주방의 가장 큰 장점은 부동산 임대비용을 8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점과 폐업을 하더라도 손실이 크지 않다는 점으로써 소규모 배달 창업가도 잘 맞아 떨어진다고 볼수 있죠 이런 장점으로 현재 취준생과 20대가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여겨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유주방에도 명확한 단점은 존재합니다 배달앱에 의존하기 때문에 매출 상승의 한계가 있으며 손님과 접촉할 기회가 없어 업무 스트레스 강도가 높은 편 그리고 임대 업체에 종속된 시스템상 이용료 상승에 속수무책이라는 점이죠 하지만 이러한 단점을 안고서라도 소자본 창업을 도전하고자 하는 이들에겐 분명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아, 번외로 창업하면 프랜차이즈도 빼놓을 순 없죠 창업에 앞서 두려움이 크기에 보다 안정적인 프랜차이즈를 선호하는 창업 희망자 수요는 지금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는 과도한 수수료를 시작으로 갑질을 비롯해 알려진 단점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선택지라고는 알수 없지만 꼭 해야 한다면 세가지 조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선택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스마트 스토어 확산에 부합되는 곳인가 무인결제, 키오스크, 로봇 활용 등 인건비와 대면 서비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꼭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가 전략 및 소규모 창업에 적합한 업종인가 스마트 스토어로 창업은 물론 가성비 있는 상품들을 제공할 수 있는지 따져보아야 하죠 자체 앱을 통해 고객 관리가 가능한 곳인지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구독 서비스가 가능한 곳인지 따져볼 것 언급한 사항은 무조건 필수라기보다 조건에 부합할수록 효율적인 매장 운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꼭 고려해봐야 할 사항들이죠 전문가들은 2021년 하반기에는 백신 접종이 확산됨에 따라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창업예정자 혹은 자영업자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변종 바이러스의 유행, 코로나 정식의 미지수 등 아직까지도 위험요소는 존재하기에 신중에 신중을 계해야만 하겠죠. 코로나19는 몇십년간 지속되어오던 유통질서와 소비자와의 관계 프로세스를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서서히 진행 중이던 4차 산업혁명을 앞당겼고 향후 5년 이내 현재 오프라인의 70% 이상은 사이버 세상으로 흡수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자영업 또한 오랜 역사와 함께 굳어진 오프라인 위주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시대 흐름에 맞게 디지털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자영업자가 나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럼 자영업자분들 얼마 안 남은 코로나 종식까지잘 버텨내시길 빌며 모두 힘내시고 꼭알 필요는 없는 자팍지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